기연, 자첫 번째인 핏빛 우마불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마을의 경비대장 담령부터 찾아야 되네요. 자 기연은 이렇게 맵에 두루마리 표시, 두루마리 표시가 기연, 그 기연 퀘스트 관련된 NPC 위치입니다. 음 여섯 번 진행해야 되네. 자 깊은 뭐라고? 뭘 뭐를 찾았다고? 어, 어쨌든 오마의 보물이 뭔지 알아보려면 이곳 은행골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더 해봐야 된다 아 그때 누구한테 딱 말거니까 바로 됐었는데 장포, 장포였나? 아 맞네 장포 맞네 바로 와우. 찾았죠 화공 만호를 만나려면 천년나무 근처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냥 쭉 무시하고 왔는데 여기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NPC마크 있죠? 올라 갑니다. 자 저기 있죠? 천년나무 천년목 이렇게 뜹니다. 여기 왼쪽에 있네요. 화공만호 도착스 자 이거 지금 대화를 천천히 보는게 대화 안에 여기 힌트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천천히 보고 있는겁니다. 뭐야? 왜 같은 말이야. 난 저쪽으로 가봅시다 아까 여기로 들어갔죠? 어 포탈이 있었네 아 여기까지 들어와야지 흔적이 아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비석 비석을 봐야 할것 같네요 싸우라고? 다짜고짜 싸우면 되나? 맞네, 맞네 싸우는 거네. 30킬. 일단 클리어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죠. 아, 여기 가운데 들어가니까 바로 퀘스트 진행, 진행합니다, 지금. 아, 그냥 바로 싸우는 거야? 응? 이게 끝이야? 이 잡으면 끝이야 그냥? 어? 끝났네요? 헐? 핏빛 오마불 제로 받았습니다 자 아... 보자 보자 보자 보감의 등록시에 영구적인 능력치 아, 제로가... 아 그래서 이거 빨리 깨는 거 좋다 했구나 자 아, 이렇게 가는구나 자오수동굴오수동굴에서 금빛 광채가 있다 오수동굴에서 보물도깨비 찾아 오수동굴 오수동굴 일단 오수동굴을 먼저 가야겠죠? 오... 응? 이따 이동 즉시 이동 자 오수동굴 뭐야 왜 여기까지 이동하네? 아 여긴 자동이동이 안되는 구간인가? 아이씨, 왜? 왜 귀찮게 수동으로 가야돼 가볍게 올라갑니다 어, 여기 떨어진 사람들 뭐지? 어 여기 있었네 이거 자 일단 찾았습니다 보물 도깨비 은행골 사람들에게 도깨비대하는지 물어봐야 된다 그렇다면 또 맵을 봐야겠죠? 돌아갑니다 마을로 자 지금 여기 표시가 유건보 홍역사의 제자 얘한테 가 있어요. 아 이건 다른 기원이네. 홍역사 홍역사 의 정체인데 잘못 찍었다 이거는. 응응체야인가? 얘 맞네 맞네 얘다 얘다. 자 현자의 단서 발견. 아 뭐야 또 물어봐야돼?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 알맞한 사람 없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아 이게 아까 저말 안걸었어 했는데 어, 어, 어, 다행이다행 맵에 표시가 있네 여기있네 여기 올라가자 있네, 여기. 일로, 일로 아 종리천 얘한테 말을 걸는 거는구나음아사요족의 장신구라 일단 근처에 있는 사요족을 처치해보자 여기 잡다보면은 뭐 템이 떨구나 보네요 그럼 일단 사냥을 해보도록 하죠 아니 아까 무슨 아이템 뜨길래 야 그대로 받은건줄 알았네 응? 이게 끝이니? 이게 끝이니? 어? 왜? 다시 아니 분명 25개 잡아서 모아 왔는데 왜 퀘스트 진행이 안 되지? 윙 어? 어?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아까 완료하고 여기 기연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 대화 버튼 눌려야지 진행되네요. 아니 이걸 왜 굳이 두개로 나눠놨냐? 사람 헷갈리게 대화 버튼 눌리셔야지 다음 진행됩니다 두개 더 남았네 태초의 현자 단서 발견 자 보자 보자 은행골 쪽으로 사라졌으니 서둘러 찾아보자 아또 나가... 또, 또 나가야돼? 일단 밖에 나가자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거든요 어? 이거 뭐야 이벤트 영상이네 5인? 오마 저거 클리어하는거 보실 수 있을겁니다 뭐 갑자기 싸워? 얘랑? 뭐야 스토리 왜이래 음 음행골 사람들한테 보물도깨비의 행방을 대해 알아봐야겠다 또 가야되네 어? 딱 봐도 여기 아님? 저기로 전 가보겠습니다 딱 봐도 느낌이 왔어 근데 여기 공간이 있나? 가보면 알겠죠 자 저기 보자 위치가 올라갈 수 있나? 맵상엔 지금 여기거든요 오뭐 있다 길이 있네 안돼 미끄러지지마 오 개진형님 어서오세요 어, 위치가 어디지? 혹시 여기 안에 밑에 있나? 어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지는데 저 위에 있나? 어 오케이 올라와졌어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는데 잠깐만 자 보물 도깨비 찾았습니다 아. 오케이, 태초 현재 끝. 음, 보자. 용해루. 보자. 비천성이네 비천성. 비천성 정보를 알아둘게온꼭 얘기해 보자. 용해루. 그럼 비천성의 용해루를 찾아가면 되나? 비천성. 비천성 용해루. 열로 오면 되나? 여기서 누구한테 가야 되지? 저 왔어. 자, 정답은 누구냐? 기현. 정 가운데란 말은 얘겠죠 여기. 호방추. 아니, 말고로도. 아. 아, 여거의 힌트였구나. 용해루의 화주는 정말 기가 막히다고 나한테 한잔 사주면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아 여기가 스타트하는 힌트였구만 그래서 2층 가면은 약 파는 애가 있다고? 여기서 화주를 구매하고요 와 이건 대화 내용 꼼꼼히 안 보면은 못 찾는 거구나 아 이거 씨. 대화를 스킵할 수가 없어 단서 발견 보자 다음 거 비천성 목포점 은실이란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 어, 목포점 목포점 그 목포점, 주인 NPC한테 말 걸다 보면은 뭔가 나오겠죠? 자 목포점이 어디 나 목포점, 목포점, 목포점, 목포점 나만 안 보이나? 목포점 어디 지와 NPC 너무 많은데. 아 여기 표시 있네 아 표시 있었네 바로 옆에 있었네요 어? 뭐야? 좋아할만한 걸 들고 가라며 그냥 말거니까 됐는데? 어? <웃음> 다음은 대장간의 장삼 아 대화가 편하다? 대장간의 장삼 일단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넘어갑시다 이제 그냥 말 걸어도 될것같아 여기 있다 장삼 여기 있다 뭐야 그냥 열리네? 다시 또호방초랑 대화하는 거네 그렇구나 이거는 처음만 잘 찾으면은 굉장히 쉬운 캐스트였네 끝? 아니네 또 있네 보자 음... 모테랑주? 장평이 수리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장평 찾아야 장평 아 바로 옆에 있네요 방평. 자 이거는 구하기가 힘든거고 뒷골목에 쌍문방 약탈대장 아하 힌트 나왔죠? 뒷골목에 쌍문대장 아여기네 약탈대장 요러 갑시다 쟤를 잡아야 나오나보다 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호방초가 완전히 치에 돌아가 아 용해로 돌아가자 오케이 야 이거 처음 처음 것만 찾았다고 이렇게 쉬워? 케이 퀘스트 자체가 이렇게 쉬워져 버려? 난이도? 허허, <웃음> 좋아, 좋아. 아, 이거 회차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네. 다 있네. 야, 이거 힌트 하나가 진짜 크다. <웃음>